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숙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숙련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인게임에서 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 숙련도 탭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숙련도 시스템은 소비한 노동력 수치만큼 상승하게 되는데요 등급마다 어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비숙련부터 시작해서 수습공, 기능공, 숙련공, 전문가, 그 다음에 장인 단계 쭉 있고 명인, 그 다음에 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어, 최대 수치에 도달하면은 다음 단계로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최대 등급에 달성이 됐을 때그 등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습공 2만 점을 다 채우면은 생산 경험치가 20% 증가하고요, 시전 시간이 3% 감소되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다음 등급으로 기능공으로 상승시켰을 때 어, 상, 기능공의 3만 점을 달성하면은 어, 생산 경험치가 40% 증가하고, 그 해당 생산 활동에 소비하는 노동력이 5% 감소하고요, 그리고 시전 시간이 어, 6% 감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점차 효과가 올라요 그래서 대가등급에 이제 마지막에 23만까지 이제 숙련도를 달성하면은 어, 경험치는 230% 그리고 노동력 감소가는 40% 그리고 시전시간 감소는 26% 이렇게 되고요 어, 여기 딱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는 숙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해당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올라요 그래서 초식을 할 때는 숙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서 대부분 비숙련 상태에서 초식을 하는 거는 어 노동력 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대가 등급에 가까워질 수록 점점 효율이 나오기 시작하고 골드가 벌리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식을 하려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나를 잡고 그걸 대가 등급까지는 꼭 찍어야 돼요. 그리고 등급은 모든 숙련도를 이제 등급을 올리다 보면은 등급이 상승이 안 돼요. 전문화 숙련도가 꽉 찼다가 그러면서 비숙련에서 어 수습공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전문화 개수 확장이라는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은 어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아이템이 필요한데 이거는 전문화 확장의 인장이라고 해서 자파 상인이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루루 상점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자파 상인이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200골든가 좀 그렇게 좀 비싸게 팔아서 저는 웬만하면은 제 루루 상점에서 사고요. 루루 상점에서 루루의 딱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루딱 200개로. 이게, 초보자분들은 루딱으로 좀 사야 될게좀 여러 개 있어갖고, 이게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템을 다 구비해 놓으면은, 루딱이 좀 많이 남아요. 이 루딱으로, 어, 전문화 인장 구해서, 그걸로 확장을 시켜도 되구요. 아니면 부계정이 있으면 저건 거래 가능한 상태라서, 부계정은, 어, 루딱을 딱히 뭐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부계정으로 구매를 해서 본계정으로 옮겨서 숙련도 확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장에서 사셔도 돼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NPC가 파는 것보단 저렴하게 경매장에 올려놓기 때문에 골드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비숙련에서 어 숙련 단계로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대각까지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은 전부 명인 단계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해요 10단계까지는 이렇게 10이라고 적혀 있는 단계까지 는다 찍을 수 있는데 대가까지는 다못 찍어요 대가는 어 전문화 개수로 확장을 한다고 해도 요요 요 개수가 늘어나지 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생산 제작 특별 이렇게 분류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생산제에서 대가를 찍을 수 있는 건두개 그리고 제작에서 대가를 찍을 수 있는 건 3개 그리고 특별해서 대가를 찍을 수 있는 건 2개 이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랑 채집을 우선 대가를 찍어놨고요. 제작은 목공 뭐 이런 거 찍고 가죽도 찍을 수 있는데 가죽을 딱히 뭐 대가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연금 올리면 대가 찍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에는 손재주랑 장사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요 대가 같은 경우에는 어 캐릭터마다 이렇게 개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부계정이 혹시 있다라고 하시면 은 부계정은 이제 좀 다른 숙련도를 대가까지 찍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가를 찍어야지 어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어 대가 등급에서만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갖고 캐릭터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숙련도를 다양하게 올리는 것도 어,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으로, 어,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숙련도가 좀뭐 좋은지 아니면 초보자분들이 이제 어떤 걸 집중해서 키우면 좀 유리한지 이런 걸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생산 활동. 어, 생산 숙련도 같은 경우에 축산, 농사, 낚시, 벌채, 채집, 채광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어요. 축산은 어, 동물들 키우는 건데요 뭐 물소 아니면 뭐 우리 축사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기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텃밭이 있어야 돼요 어, 텃밭이 없는 그냥 맨땅에 하면 은 소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다캘 수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요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 있어야 하고요 저도 축산을 그렇게 그렇게 즐겨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종종 컨텐츠 이제 영상으로 이제 효율 계산하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좀 올라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가죽들을 도축할 때 먹이를 먹이고 도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주로 이제 고기류와 뭐 가죽 같은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우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한테 얻을 수 있는 것들 자. 다음은 농사. 어, 농사는 말 그대로 작물을 땅에다가 심어서 캐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캐는 활동을 하는데, 주된 채집물들은 이제 뭐벼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자 이런 것들인데 기름 종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갈아서 깨빠은 곡물 아니면 조각낸 채소 이런 걸 만들어서 무역 재료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묶음 씨앗으로 심어서 캐면은 어 유기가 흐르는 씨앗 혹은 아니면 뭐 집단 이런 것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축산에 사용되는 먹이를 만들 때도 쓰고요 그리고 용기가 흐르는 씨앗 같은 경우에는 숙성 등짐을 만들 때 써요 그래서 소비는 어 꾸준하게 있는데 이것도 텃밭이 좀 넓게 있어야 작물을 심고 캐기에 용이해서 텃밭의 기반이 잡혀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요 물론 뭐 텃밭이 없이 그냥 맨땅에 심고 캐도 되긴 하는데 웬 땅에 심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노동력 오를 소비하기 때문에 노동력 효율이 엄청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낚시예요. 낚시는 말 그대로 이제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거고요. 어, 낚시대를 장비를 해서 뭐 꿈뚝꿈뚝 지렁이를 소비해서 일반적인 물고기를 낚는 낚시가 일반 낚시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어 낚시라고 해서 물고기를 등짐의 형태로 획득을 해서 갖다 파는 컨텐츠도 따로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참고해서 이제 하시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다 낚시가 좀 숙련도가 좀 높아진다고 하면은 무역보다는 효율이 좀 괜찮아진데요. 근데 저는 그닥 재미를 못 느끼고 더구나 배를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게 제가 엄청, 엄청 싫어요 운전하는 걸 그래서 낚시는 <웃음> 숙련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대어 낚시로 낚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 판매대라는 곳에서 어, 등짐 판매하듯이 판매를 하면 되고요 일반 그냥 낚시로 낚은 물고기들은 어, 가공을 할수 있어요 가공을 하면은 어, 새벽 호숫빛 첨가제라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여러가지 제작템을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 부가적인 재료여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쏠쏠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안해봐서그 <웃음> 어. 다음은 이제 벌채. 요거는 나무를, 어, 캐서 통나무를 만드는 주식활동이고요 통나무를 가공하면 목재가 되잖아요 어, 근데 목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통나무에 대한 소비도 고정적으로 많아서 시세가 좀 괜찮아요 좀 시세도 안정적인 편이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벌채 숙련도를 올려서 텃밭에 나무를 심어서 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 자연식생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아다니면서 캐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나 루루 상점에서 판매하는 우뚝 솟은 상인의 거목이라는 요 품종이 있어요 어요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동나무를 획득할 수 있는 나무이고 어 요걸 또 10번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용하면은 어 숙련도도 좀 빨리 올릴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요거는 그냥 일반 텃밭에는 못 봤고요 캐시로 판매하는 호박머리 허수아비 이상급의 텃밭에만 박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텃밭에 이렇게 거목을 심어놨어요. 이게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이렇게 보면은 제 거는 이제 캐시 원두막이잖아요. 근데 캐시 원두막도 이렇게 가득 찰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퀘스트로 얻는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 이 원두막 요게 가운데 위치에 있잖아요. 허수아비 텃밭도 가운데 위치해 갖고 요게못 들어가요. 캐시 이제 텃밭이나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생이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최대 10번까지 채집을 할 수가 있고요. 숙련도를 올리기에는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구매한 캐시를 어, 골드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이득은 아니더라고요 통나무를 판매한다고 해도 뭐 소비한 노동력 뭐 이런 까지다 계산하니까 그렇게 큰 이득은 아니어서 음,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자 다음 숙련도는 채집이에요 채집은 어, 농사와 마찬가지로 어, 무언가를 심고 캐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서 채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된 채집물들은 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돌아다니면서 캐는 거는 다 채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웃음> 텃밭이 있으면은 이제 묵금 씨앗을 만들 수가 있어요 농사처럼 묵금 씨앗으로 하면 조금 편리해지기도 하는데 농사에 비해서 얻는 수확물이 채집은 조금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농사에서는 뭐 집단도 나오고 아니면 윤기가 흐르는 씨앗도 나오고 했었는데 채집에서는 향이 깊은 잎사귀라고 해서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게 좀 윤기가 흐르는 씨앗보다는 판매 가격이 좀 낮아서 기대 수익은 좀더 낮죠 농사보다 그래도 농사에 비해서 채집은 품종이 훨씬 다양하고 농사 같은 경우는 한번 심었다가 캐는 행위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특정 나무들은 한번 심으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바나나, 월계수 뭐 이런 것들은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일정 시간마다 계속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농사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채광 채광 같은 경우 쉽게 말해서 그냥 돌을 캐서 아니면 뭐 광석을 캐서 체진물을 습득하는 거고요. 필드에서 돌무더기라는 오브젝트를 캐면은 거기서 는 이제 암석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돌무더기를 캐면 이제 낮은 확률로 낮은 확률은 아니지 일정 확률로 빛이 새어 나오는 어 돌무더기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걸 캐면은 거기서는 이제 광석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철광석, 음광석 금광석, 뭐 구리광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거걸 또 캤을 때, 어, 또 낮은 확률로는 이제 보석률을 또캘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대가 등급을 찍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일반적으로 암석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가 좀 많이 낮아요. 한 뭉탱이 해봐 봐야 이제 뭐 3골드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암석은 좀 가치가 낮은데, 광석류가 좀 비싸요. 설광석도 한 뭉탱이에 좀 86금 정도 하고 특히 구리광석 이런 거는 비싸거든요 구리광석은 하나에 1, 1골드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올려두면 굉장히 쏠쏠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숙련도예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이제 숙련도들은 거의 대부분 낚시를 제외한 4종류가 텃밭이 있어야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체감 같은 경우에는 굳이 텃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 왜냐면, 필드에 있는 돌무더기를 캐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노동력만 있다면, 은 초식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자기가 요걸로 뭐좀 편하게 채광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맥을 품은 농장이라는 집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광맥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요 광맥을 캐면은, 여기서 이제 어뭐 암석, 철광석 이런 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낮은 확률로 대박광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차, 2차, 3차까지 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히면 묵힐수록 채집물이더 많아져요. 그래서 대박광맥 같은 경우에는 어 철광석하고 암석 풀 거기에 더불어서 어뭐 이제, 추가적인, 뭐, 구리강선은강선 뭐, 아니면 보석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3차까지 묵혔다가 캐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채강을 할때 뭐, 돌무더기 찾아서 왔다 갔다 한, 하지만, 어, 요렇게 채강집을, 어, 구비해서, 어, 만들 정도의 이제 여력이 된다고 하면은 집에서도 이렇게 하우징 시스템 하면서 채강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좀더 편해져요. 그래서 채강 숙련도는 좀 올려두면은 쏠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산에 관련된 6개 숙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숙련도는 채강이에요채강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 없어도 꾸준하게 할 수가 있고요 뭐 후반에 채강집을 짓게 되면은 그때도 쏠쏠하게 효율을 볼 수가 있고요 더구나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 숙련도가 오를수록 어, 노동력 감소 효율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사에 제가 쌀을 하나 심어서 캘때 노동력 1일 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40% 효율을 감소한다고 해도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비숙년이나 대가나 감소 효율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제 체감 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노동력이 크기 때문에 단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노동력 감소 효율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련도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도 효율이 점차점차 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쌓이는 골드들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어 체감 같은 경우가 성장 단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노동력이 오히려 적게 소비되는 게 효율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체집에서 이제 묶음 씨앗을 만들 때 원래 노동력이 소비되어 대가 등급을 찍으면 은 노동력 감소율을 40% 받아, 받게 아 돼서 어, 소비 노동력이 일로 줄어요 그래서 이제 묶음 씨앗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농사 체집은 묶음 씨앗을 많이 만드니까 대가를 딱 찍는 순간 어, 갑자기 소비하는 노동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묶음 씨앗을 만들 때 효율을 50%로 보는 거잖아요 40%가 감소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2가 소비되는 건데 이제 그게 1로 주는 거니까 50% 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50%로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웃음> 이득인데 또 어떤 점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어 비숙년부터 대가까지 올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는 효율을 전혀 못 받다가 대가를 딱 찍는 순간부터 받는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이건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반이 없는 초보자분들은 체강같이 어, 어, 성장 단계에서도 노동력 효율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숙련도로 선택하는 게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체강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작. 제작은 어, 많이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웃음> 저도 제작은 많이 안 해서.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물약을 주로 뭐 제작하는 이제 숙련도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물약은 어, 꾸준한 소비가 있잖아요. 당연히 뭐 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레이드를 한다든가 던전을 할때 꾸준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물약을 만드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올리면 좋고요. 그리고 연금을 어, 상, 숙련도를 상승시키는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되나 팁이 있긴 해요. 그 우리 장비에. 초승도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연금 숙련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액 장비에 초승도를 하나를 넣었다가 추출을 해서 하나를 뽑고, 하나를 넣었다가 추출해서 뽑고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어, 숙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추출하는, 초승도 추출하는 거는 이제 병예상점에서, 명예상점에서 2,400점으로 하나를 살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 거래 가능이라서 뭐 경매장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 숙련도를 올리는 어, 폼수도 있긴 한데 그냥 자연적으로 어, 숙련도가 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웃음> 뭐 이래저래 뭐 만드는 게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요리는 어, 우리가 흔히 비전투 상황에서 체력과 활력을 회복시키는 요리 종류랑 그리고 음식 도핑 이런 걸 만드는 숙련도고요 어 요것도 소비재니까 어, 수요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 아이템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예는 어 악세서리, 악세서리를 이제 제작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우리 초승돌 단계 상승할 때 초승돌 강화석 만들잖아요. 2 단계 3 단계 이렇게 그때도 공예 숙련도가 속해요. 그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강화 초승돌 그걸로 장비에 작업을 해둬서 어, 공의 숙련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뭐 다른 걸뭐 제작하거나 이런 거 아닌데 초승도 강화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 자동차 아니면은 뭐 달구지 이런 거 만들 때 소비되는 노동력으로 어 상승시킬 수 있는 숙련도고요. 기계 숙련도가 높아지면 장점으로 레이드나 이제 이런 거할때배 수리하고 하잖아요 그게 기계 숙련도가 높으면은 수리할 때 배피가 회복이 되는 게좀 많이 차요 그래서 기계 숙련도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 전문학까지는 안 올렸고요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이제 판금 같은 거 방어구 만드는 것도 속하지만 주로 채광으로 얻은 광석물들 있잖아요 뭐 철광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주개로 만들 때 상승하는 숙련도가 금속이어서 채광을 어, 올린다고 라 하면 금속도 같이 올리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철광석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철주개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어, 좀더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채광 숙련도를 올리신다면 금속 숙련도도 같이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쇄 같은 경우에는 어딱 봐도 뭐책 만들거나 이런 거 같죠? 어책 말고도 뭐 장비 강화 주문서 아니면 뭐 기계 장비 강화 주문서 뭐 이런 주문서들 만들 때 이제 숙련 상승하는 숙련도가 인쇄여서 어 이것도 뭐 그거에 속하는 숙련도인데 어 그렇게 막 많이 접하는 건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석공. 석공은 어 쉽게 얘기해서 돌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숙련도인데 어 쉽게 암석을 석재로 만드는 <웃음> 어 숙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된 게 이제 암석을 석재로 만드는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고대던전 같은 데 돌면 은그 어 장비들 뽀각하잖아요 어 그것도 석공 숙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고대던전만 열심히 돌아도 숙련도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웃음> 그리고 재봉은 천옷 같은거나 아니면은 채집에서 얻은 목화 아니면 축산에서 얻은 뭐 양털 같은 걸로 옷감을 만들 때 이제 상승하는 숙련도예요. 그리고 가죽은 어 축산에서 얻은 이제 생가죽을 가죽으로 가공하거나 아니면 가죽 가복 이런 거 그런 거 제작할 때 영향받는 숙련도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무기 만들 때 영향받는 숙련도고 목공은 벌채에서 얻은 통나무를 목재로 가공할 때 혹은 뭐 양손지판, 활뭐 뭐 이런 거 제작하는 수면도구요요 제작 카테고리에서 뭐 대가 등급으로 올리면 은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1차 생산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거를 대가를 찍어 놓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채강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하는데 왜 요거 뭐야 요걸 안 찍었냐 라고 말씀하실 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계정이 많아서 부계정이 요게 다뭐 뭐 금속, 석공 뭐 이런 게다 대가예요. 다 나눠서 이제 요 캐릭은 뭐 금속이 대가고요 캐릭은 뭐 석공이 대가고 이래서 기본 재료를 비비는 용도의 캐릭터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본 캐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노동력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숙련도가 낮은 거예요. 자기가 1차 생산물을 어 어떤 걸 생산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가 등급을 뭐 찍을 건가 아니면 자식하고 포션을 만드는 걸뭐 하겠다 라고 하면 연금, 뭐 아니면 요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요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할때 알아두셔야 할게 재료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걸 다 직접 수급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구매를 할 때는 어 내가 생산한 제품의 어 판매가 평균 시세 판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재료를 내가 이걸 이 가격에 샀을 때 얼마의 마진이 남을 건가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어 재료를 막 사서 막 만들면 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제작에 관련된 걸로 좀 도, 골드를 벌겠다 숙련도 올려서 골드를 벌겠다 라고 하시면 은 그런 계산은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 특별 특별은 말 그대로 좀요 1차 2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속해져 있고요 건축 딱 봐도 아시겠죠 어,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숙련도예요 물론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숙련도 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세금 증지를 만들 때도 이 건축 숙련도가 속해요 그리고 건축 숙련도가 낮을 때는 이제 거래 불가능한 세금 증지만 만들 수가 있지만, 대가를 찍게 되면 거래 가능한 세금 증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장에 세금 증지를 이렇게 팔 수가, 올려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찍어서, 어, 이렇게 세금 증지를 만드는 용도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를 딱히 안 찍은 게, 두계정이 <웃음> 이게 대가등급이어서 대가 그걸로 이제 세금증지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요 캐릭은 굳이 전문화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손재주 손재주는 우리가 사냥을 했을 때 얻는 습득한 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봉할 때 영향을 받는 숙련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대 장비 같은 경우에 성장시킬 때그강화제를 어 열잖아요 그강화제 확인할 때 소비되는 노동력도 이 손재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대가 등급을 찍기가 굉장히 쉬워요. 찬란한 세트 정도까지만 찍어도 손재주는 만숙을 찍을 거예요. 근데 손재주 같은 경우에는 강화제를 많이 쓰니까 무조건 이제 등급을 올려서 대가를 찍어 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 이제 장비성장시킬 때 들어가는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재주는 무조건 만숙을 찍는 걸 추천하고요 어, 그 다음으로 장사는 말 그대로 장사 어, 우리가 등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산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교육품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요 장사 숙련도 영향을 받아요 등짐을 만들 때 등짐을 판매할 때두개다 노동력 감소 효율을 받기 때문에 장사 숙련도가 높으면 은 골드를 벌기가 좀 많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뭐 달구지가 있다, 아니면은 뭐 차량이 있다, 라고 하면은 장사 숙련도를 올려서 등짐을 판매해서 하면은 골드가 솔솔하게 벌리기 때문에 요것도 처음에는, 어, 막 달구지도 없고 이래갖고, 어, 접하기 힘들겠지만 아키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교육품, 뭐 무역, 무역, 교역, 뭐 이런 거라서 장사 숙련는 만수까지 올리는 걸 어,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예술. 예술은 뭐 예술품을 뭐 제작할 때 상승하는 숙년도고요. 뭐 여기에는 뭐 연주 아니면 뭐 악보 뭐 이런 거 제작할 때도 이거에 숙년도 영향을 받는 거라 뭐 악보 제작하거나 뭐 이런 거에 취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올리셔도 되는데 딱히 뭐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적으로 자기가 뭐 취미 삼아 어 할수 있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탐험 탐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노동력을 소비하지 않고도 숙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맵 중에 어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탐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에 이제 가게 되면은 숙련도가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노동력을 소비하지 않고도 숙련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물론 뭐그 탐험 포인트들이 무한한 건 아니어서 일정 수준까지만큼만 올릴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는 보물상자 인양 아니면은 뭐 선박 인양 같은 걸 하면은 그건 탐험 숙련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양 같은 걸 하면은 어, 탐험 숙련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 인양도 선박 인양 같은 경우에는 쓰읍, 무역품을 파는 것보다 조금 효율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으로. 어, 근데 단점으로는 바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이 좀 크다라는 게좀 있었고요. 근데 뭐, 나름 가끔 하면 재밌더라고요. 바다에 잠수해갖고, 뭐, 어, 배 끌어올려서 뭐 하는 거 보면. 보물상자 인양 같은 경우에 보물상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뭐,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이거 어, 어느 정도 올려서 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인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어서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아,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밑에 보면 이건 언어에 대한 숙련도예요 이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성한 세력은 처음부터 2만으로 만숙이에요 어, 근데 동대륙에서 생성했는데 서대륙 언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언어 공부에 대해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옛날에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어떻게 올리는지를 제가 거기다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 숙련도는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숙련도를 올리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숙련도가 대가 숙련도를 찍고 무언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골드는 무조건 벌리게끔 돼 있어요. 비숙련이어도 어 원대륙에서 사냥해서 주머니 까면 골드가 벌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만 숙련도가 높아지면 은 효율이 좋아져서 더 많이 벌리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를 꼭뭐 어떤 거를 올려야 된다라는 어 정답은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거. 어, 나 이거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 거를 올리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오래 할 수도 있고 질리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아, 너무 길어졌는데 개별적으로 뭐 품종에 대한 이렇게 뭐 효율 같은 거는 어, 제가 따로 영상을 조금 조금씩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